이 약소 서문은 아, 산어망 명나라의 내나 왕족인 산어망 주 준책의 서입니다. 어제는 진감선사의 서문이었고 오늘은 그 명나라의 굉장히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왕손 높은 지위에 있는 산엄왕 산엄의 산엄 땅에 왕을 했던 그주 준책이라는 그분의 서문입니다. 대적 군생이 마음이 있지 아니함이 없으나 군생이란 말은 중생이란 말과 같습니다. 여러 중생들이 군생은 어, 여러 생명 여러 그 중생들이 말이죠. 묵군자죠. 군생, 함령 또는 중생, 유정 다 같은 말이죠. 마음이 있지 아니한니가 없으나 모두 다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은 모든 중생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은 그러나 진심을 깨닫기가 어려우며 그 마음의 진심 그러니까 불성을 깨치기가 어렵다 말이죠 어려우며 마음을 닦으면 정이 있지 아니하니가 없으나 마음을 닦으면 다 나름대로 선정을 얻기 때문에 선정을 누구나 다 간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정을 밝히기 어렵다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본정 바로 수능음정 같은 최상의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저그 본정을 밝히기가 어렵다. 성정은 바로 본정입니다. 어제 많이 말했죠. 자성본정. 본래 자성은 부동하고 산란이 없고 그 자리는 상주 묘명한 거. 상주 묘명한 것을 자성 정이라고 하죠. 영엄경에 보면 은 아나님 이걸 무척 부처님께 여쭈었죠. 상주 묘명 그신체라고 해가지고. 상주하고 묘하고 밝은 이러한 마음의 본체 이게 바로 자성의 본정이죠. 자성 본정을 쉽게 말하면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천적으로 인위적으로 닦아서 된 것이 아니라 본래 모든 중생이 타고난 선천적으로 어, 가지고 있는 그 정의라 해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성 법에서는 자성경을 중요시 가지요. 그 자리를 깨치면 견성했다고 하는 거죠. 자성해도 있죠. 침지 무난히 자성정의요. 침지 무치가 자성해라고 하는 그거 바로 자성의 정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정을 밝히기가 어려웁니다. 그러므로 이 순응음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을 가르치고 성정을 보인 것이로다. 열애장 묘진여성, 참마음,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그 순수하고 참된 진실한 칠상이죠, 바로. 칠상바냐, 진심을 가르치고 바로 성정, 자성 본정을 보인 것이 바로 등엄경에서 가르친 법문이다 말이죠. 그래서 등엄경은 진심을 가르치고 성경을 보인 것이로다. 서문을 잘 겼죠. 벽두가 그 말이 아주 참, 어, 굉장히 거창하게 표현을 했죠. 여야는, 여는 자기 준책이라는 자기 자신을 가르친 거죠. 나였자요. 나는 도육, 향류하고 소찬, 시위하여. 도란 것은 타말도, 요람될 도자. 요람되게 향류에 길러났고 향류라고 하는 왕가에 태어났다 그 말이죠. 왕가에 태어난 것을 기를 육자를 쓴 겁니다. 향료라고 거기다 주를 했죠. 향상은 어서 종실에다가 비유를 간다고 향생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건 왕과 종실 그러니까 어, 이때는 명나라가 주치죠 주원장 명태조가 주원장인데 이분들 그 어, 왕족이 다 주치니까 그래서 주치의 왕가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초찬 시유하야, 시유에 좀 생소하게 시유를 먹었다 말이죠. 먹을 찬 자. 그러니까 시유라는 거 하는 것은 그 자기가 높은 그 고관대장, 왕의 지유에 있지만은 왕이라 해도 지방의 왕입니다. 명나라 천자 왕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치유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맞들 씨 자도 되고,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치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동. 거기에서 비롯된 거죠. 치유란 말. 치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제사를 보실때 지방이나 또한 위패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옛날에 그 고대 제사를 보실 때는 어린 애를 어린 애를 깨끗이 목욕을 해가지고 자기 그 조상이나 자기 그 선조 자기 부모나 똑같이 그 제사 지내는 영전에다가 뜨 안치고. 그다되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그걸 시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 대신 역할 하는 거죠. 영가 대신 역할을 하는 어린애를 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입춘을 쓸 때도 어른들이 입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동진, 어린애들이 입춘을 쓰면 그게 이제 벽사를 잘한다. 삿는 것을 물리친다 해가지고 입춘 글씨도 어린 애들한테 시켜서 씁니다. 나도 그래서 어려서 서당에서 글 배울 때 우리 할아버지가 꼭 나보고 입춘을 써라고 해가지고 나는 글씨도 잘못 쓰고 쓰기 싫은데 입춘을 더 많이 썼구만요. 근데 6.25 사전 그 무렵은 글씨를 꽤잘 써가지고 그때는 내가 쓰고 싶어서 썼지만 그 전에 쓴 것은 삐틀빼틀라 글씨가 영 행편없는데 글씨를 많이 샀어요. 그게 다 옛날 시동과 같은 그런 풍습이 남아가지고 됐는데 그냥 자기가 정식 말하면 그 자리에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 것으로 겸손한 말로 시위라고 한 거죠. 그리고 소찬이라고 한 것도 소라고 하는 것은 맨소자거든 맨밥 먹는 것을 소식한다고 하지요? 소찬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자기가 그 산어망, 산어망 그 자리가 자기한테 좀, 어, 합당하지 못하는데 그저 그냥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가지고 소찬이라고 합니다. 소란 말은 불교에서는 이런 걸 말하죠. 소법신. 소법신은 어, 처음 견성을 해가지고 확철대오를 못하고 그냥 초견성하는 정도가 소법신이요 그리고 이 소는 또 공자를 이 소왕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임금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잖아요. 임금은 아니고 서민이죠. 서민이지만은 공자의 벅행이나 모든 학문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은 왕보다 더 뛰어나지요 그러나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기 때문에 공자를 표현할 때 소왕이라고 합니다 이건 견성한 범부 그래서, 나중에는 고흥자를 저, 명나라 때나, 당나라 때, 송나라 때, 이렇게 이제 표, 표현을 하기야 했죠. 고흥자 칭호를 문선왕이라고도 하고, 문선왕. 문선명이가 이걸 따가지고, 문선명, 고흥자 문선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천지에서 문으로서는 공자를 제일 치고 무로서는 관운장을 숭배하지요. 관운장 그 신앙이 대단합니다. 대만 것이 이제 절 같은 데 보면은 절에다 관운장 보셨잖아요. 저저 저 인도네시아도 가 보니까 중국 절에 가 보니까 관세모사를 보세 놓고 옆에는 관운장 보세 놓고 옆에는 장비를 보셨던데. 자간그 문선왕이라고 하나서흥 공자를 말한 건데 문선왕이라 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부족에서 지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대성 크게 이루어서 어 집대성 한 아주 천지개벽 이후의 공자 1인자라고 해서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합니다. 공자를 문선왕이라고 해도 이, 이, 이 칠지 왕은 아니거든. 그걸 바로 소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견성은 하기는. 했지만은 알아한 정도도 못 뜨거든 실력으로는 실력으로는 육신통이 있거나 산명이 있거나 칩팔변화를 하거나 사선팔정을 구차재정을 징득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지하에 돈만 생사해서 조금 견성한 정도는 법신을 징득했다 해도 그건 법신이 제대로 징득한 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등록에서 그 법신을 소법신이라고 해요. 소법신. 맨법신이다 말이에요. 징법신이 아니고 징득한 법신이 아니고 그냥 맨밥 먹듯이 반찬 없이 맨밥처럼 맨법신이라 해서 소법신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소찬이라고 하 것은 자기가 산어망 자리에 있는 것을 조금 겸손한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시위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산업망 자리. 왕가에 태어나서 왕손으로서 왕실 총친으로 그 시위에 그저 그냥 매너로 먹게되었다 말이죠. 소찬함이라. 약관이라서는 20세 이전을 약관이라고 하죠. 옛날은어혼혼하기 전에 관례를 했죠. 관혼상제라고 해서. 그래서 20세 전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어린애들 옛날 보면 은 초립동이라고 조그마한 애들한테도 간식웠죠 일찍 장가가면 간쎄요 장가를 20전에 가는 수가 많이 있죠. 우리 아버지 선친도 말 들어보니까 16살에 결혼하셨더만요. 16살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형이 의뢰생인데 지금은 없지만은 어 몇년 만에 나았죠. <웃음> 의뢰생이면 지금 62살입니다. 지금은 16살에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다 약관, 그때가 다 약관이라요. 약관으로부터 오므로 뜻이 선종을 숭상하고 선을, 선법 그 수행, 그 선을 좋아해서 뜻이 선종을 숭상하고 마음을 내전에 잠심하며, 잠길잠자, 잠심정렬하여서, 육아에서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연구하는 것을 잠심정렬하고 표현합니다. 소학 같은 데도 이런 말이 나오고, 또는 다른 육아서에 보면은, 잠심정렬하는 이런 표현을 쓰지요. 잠심. 그러니까 불교에서 사색하는 그거죠. 사유수. 참선하듯이 그걸 잠심정려라고. 어떤 문제를 두고 깊이 깊이 거기에 정신을 집중해서 연구하는 것을 잠심정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잠심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내전에다 두어서 연구를 한다 내전은 불경을 내전이라고. 합니다. 외전은 불교 외에 다른 유가서나 도가서나 다른 제자백가를 외전이라 하고 내전은 불교요 불경, 불경에다가 불경 마음을 두어서 연구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일찍 그이 경을 탐안했으나 이 경은 등음경이죠 이 경을 어, 탐안을 했단 말이니다 탐마이란 말은 몹시 좋아해서 어 늘이 경을, 등음경을 보았다 말이에요. 보는 것을 구경한다고 가지요. 보란짝, 구경할 관자 천자에 보면은, 어 이런 말이 있죠. 탐독 관시라. 천자가 넉자로다 운을 달아가지고 지은 겁니다. 천자문 하늘천 따지 가물이누로와 그다 운을 다 붙여가지고 지었는데 글자 똑같은 자를 안 넣고 천자를 지는데 죽은 사람 사람이 그걸 지면서 으 하룻밤에 지었거든. 얼마나 고심을 했던지 머리가 치었다고 해가지고 하룻밤에 머리가 치어버렸어요. 백수문. 그래서 천자를 백수문이라고 하죠. 머리가 흰 글이다. 거기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탐독 완시하여 독서하기를 글 읽기를 탐하여 시장에 가서 구경을 해요. 시장에 책을 파는 책점에 가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왕경이라는 사람인데 <웃음> 옛날 중국에 왕경이라는 사람은 돈이 없거든 가난하거든. 가난하니까 뭐 책을 살 그 행편은 못 되니까, 지장에 가서 책만 보아, 이렇게 그냥 책장을 넘겨요 넘기면은, 우목당상이라, 눈만 붙이면은, 주머니 쏘다, 뭐, 코주머니에다 뭘 물건 넣듯이, 상자에다가 무슨, 그, 어 패불 같은 거 넣듯이, 다 집어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남 첩기지. 한번 보기만 하면은, 어, 그냥, 문득 기적을 해요. 일남첩기라. 기노사 선생 같은 이는 열 줄을 한목으로, 한목에 봤죠. 열, 열 줄을 한목에 보는 분들이 들어있죠. 기노사 외에도, 기정진 외에도, 누군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재들이 들어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왕경이라는 사람은 시장에 가서 책만 보면 다 기억을 다 해요. 한번 보면 문듯 기억을 해가지고, 우목당상이라, 눈만 붙이면은 주머니다, 뭐, 넣듯이, 상자에다, 뭐, 넣듯이, 기억을 잘한다. 탐도관시를 뭐, 줄이면은 바로 탐안이 뭐니. 탐안. <웃음> 이 경을 탐내어 몹시 좋아해서 보았으나, 열람을 했으나, 매병 기주지 이선이라니매양그 주가 잘못된 것을 어, 병되게 여겼더니 좋지 못한 거죠 이 등엄 주석이 등엄 주회가 좋지 못한 것을 어, 병자는 좀안 좋게 생각을 했다 안 좋게 생각하설 것을 병되게 생각했다 좀 어, 부족하게 느꼈다 말이죠 요순도 기후 병자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박씨재정환 요선도기업병자라고 너나요? <웃음> 여기서 말한 병자라는 병자. 공자,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지. 정치를 잘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다 착하게 지도해서 백성들이 잘 살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이라고. 그것 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다가 박시체중을 해야 됩니다. 된다. 그렇게 하니까 공자 제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박씨 재중 하면 은그 이상은 없습니까 하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박씨 재중이 그렇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느냐. 박씨 재중은 널리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죠 넓게 베풀어 주고 여러 모든 민중들을 다구제한다말 건널 박씨재중 하는 것이 최고인이고 성자로서도 옛날 요순 같은 성군도 박씨재중을 다 못해가지고 박씨재중이는 것은 무한의 그 세계 인류까지라도 다 구제해서 다잘 살게 해주는 것이 박씨재중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말이에 박씨재중 하는 일은 논임금과 순임금 같은 요순도 그 오히려 부족하게 여겼다. 병이란 말은 부족하게 여긴 거. 요순 같은 그런 만고의 대성인 중국의 대성인 요순 같은 분도 박씨재중에 관해서는 마음의 부족함을 느껴서 제대로 박씨재중을 다 못했다고 본다 말이야. 이자는 어조사입니다. 이자는 묵자로서 해석하지 않아요. 박씨재중 하는 것은 요순도 그 오히려 부족하게 여겼다. 한문을 한다니까 저, 저런 문장을 가끔가다 내가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내가 한문이니까 논어에 나온 문구라요. 그와 같이 <웃음> 자기도 이등험경 추석이 잘못된 것을 매양 안타깝게 여기고 부족하게 여겨서 마음에 병되게 그런 생각을 가졌다 말이죠. 병 자는 좀덜 좋은 것이 병이죠? 몸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을 병이라고 가지요? 그러나 이병 자는 보면은 마음에 화가 많이 있는 거죠. 파자를 해보면. 마음에 침화가 발동하는 것이 병이고, 이병질 자는 조금 덜 하죠? 이것도 화살, 화살이 떡 털어 있으니까 마음에 화살이 백힌 것도 치리라. 안질, 치질, 뭐 그런 거. 질자가 더 병자보다 조금 약하죠. 병자가 더 폐병. 무슨 그런 병자는 큰 거고, 질자는 좀 작은 거예요. 같은 병이라도.